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7회 목요일 방송 어, 셋중 하나입니다 어, 낙수를 살펴봤어요 낙수에서 어, 골라봤습니다 1047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일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월요일은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네수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날은 넷중 하나, 아, 목요일날은 아, 오늘은 셋중 하나 아, 낙수에서 뽑아봤습니다. 도 그, 한 수도 없으면, 어, 1등도 없어 보여서, 어, 참고하시라고, 마무리할 때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6, 12, 15, 18, 19, 30, 31, 35, 41, 45. 이렇습니다. 어, 열 수예요, 열 수. 어, 이게 필출로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복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 대상수는 어, 10개에서 12개까지 매주 뽑힙니다. 매주. 근데 이게 이제 이번이 차에는꼭 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복기자리 보면 이래요. 이렇습니다. 어, 출연빈도는 상당히 높아요. 이것도 지금 대략 보면 어, 그네개당네개당 4주니까 한개당 1주씩 해서 네주면은한 달씩 치면은 음, 이것도 적어도 한 6, 7년 자료는 되겠죠. 어, 이 자료, 이 복귀 시작한 이래로 그렇게 오래도록 복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귀 자료는 어, 믿어도 되는 자료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어, 현재가 2연멸 중입니다. 2연멸 중인데 어, 지금까지 복귀를 시작한 이래로 2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1연멸이면 출하고 거의 매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합니다. 이렇게 전멸하는 경우가, 어,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 약,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두 달에 한번 정도, 어, 이렇게, 이렇죠. 어떤 때는 뭐, 한 5, 6개월씩 그냥 꾸준히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어, 이거는, 어, 지금 현재 2연멸 중이라서, 어, 필출로 보이는데요. 어,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다섯 개가 나온 적은 딱한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대 4개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이제 필출로 보이니까 어, 필터를 하시는 분은 어, 이거를 1에서 4로 놓고 필터 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섯 어, 개 나오는 경우는 딱한 번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번 회차는 어, 필출인데요. 어, 보이는. 아, 지금은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좋아 보이는 수가 벌써 이렇게 딱한 눈에 들어오는 수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보이는 수가 몇개 있습니다. 좋은 수가 지금 이 헌터가 보기에도 약두세개 정도는 아주 확실하게 좋아 보이는데요. 참고하셔서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헌터가 이렇게 딱 좋아 보이는데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는 거가. 아그 어, 필출 삼수클럽에서그 고정 고정 한 수를 어, 이렇게 올리면 적중을 하면 아주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아 어, 그게 안 나오면은 아주 마음이 어, 안 좋아요. 뭐냐하면 어,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어, 어느 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딱딱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하튼 좋아 보이는 수가. 지금 각자 보이실 거예요. 이제 목요일이니까, 어, 목요일이면 이제 자료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죠. 어, 그래서, 어, 한번 여기 좋은 수로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어, 1등도 없는 겁니다. 다음은, 어, 세수 중, 셋중 하나. 어, 낙수에서 살펴봤습니다. 낙수에서, 어, 요 칠락. 칠락이 2하고 39두 개가 남아있죠? 칠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칠락이 현재 8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팔락입니다. 팔락은 어, 세 개죠. 수가. 24, 27, 44. 요것도 8연멸 중입니다. 어, 요 칠락과 8락을, 어, 칠락, 요 낙수 자체로, 요게 8연멸이고, 요것도 낙수 자체로 8연멸이에요. 그러나 이 대상 숫자, 2, 39, 24, 27, 44, 요 다섯 수, 요 숫자로 볼때는 현재 7연멸입니다. 7연멸이에요. 어, 근데 일에서부터 어, 1046회까지, 1회서부터 1046회까지 7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6연멸 이내에서 출했습니다. 요 대상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낙수로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7락이 현재 8연멸, 낙수로 봤을 때는 7락이 8연멸, 8락도 8연멸인데 요 대상 숫자, 요 숫자로만 놓고 이 낙, 낙수는 낙생각지 않고 어, 요 대상수로만 봐도 필출이 다이 맞습니다. 저 타이 기록이 다이 맞습니다. 음, 그래서 출할 시기가 꽉찬 거죠. 대상수로 봐도 출할 시기가 꽉 찼고 이 낙수로 봐도 출할 근거가 있습니다. 팔락식이니까요. 그래서 어, 여기 다섯 수에서 어, 필출로 헌터는 보고 있는데요. 어, 이 다섯 수에서 오늘 제목이 이제 세중 하나잖아요. 세중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다섯 수에서 이제 한개 내지 두 개를 골라가셔야 되는데요. 어, 그건 뭐 벌써 어, 각자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헌터 자료를 어, 월요일 거서부터 보신 분은 벌써 한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어, 뭐냐면 어, 월요일 날 올린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에서 거기를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두수가 여기에 있는 두수가 그걸로 빠져나갑니다. 제수에 가까운 약수였어요. 그래서 그 두수를 빼고 보면 세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세수를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세수를 가지고 세수 중에서 골라보시면 되겠어요. 혹시 월요일날 자료를 안 보신 분은 가셔서 그 약수, 제수 총정리 꼭이 이 그룹뿐만이 아니고. 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 확인하셔서 어, 좋은 수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어, 월요일날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 거기에서 어, 그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가 여기 두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수 빼고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 남은 시간 각자 수집한 자료 잘 선별하셔서.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 월요일이면 아 목요일이면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아 목요일이면 이제 자료 수집이 이제 많이 되셨을 텐데 아 그거 이제 수집만 해서 수집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잘 선별하셔 가지고 어 모두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Thank you